시온한테 죽일 뻔했던 주인공이었지만 위기의 순간 하늘에서 금빛의 갑옷을 입은 여성이 나타나 시온을 제압하고 주인공을 보여줍니다. 그 여성은 주인공을 보고서 진정한 박성의 때가 다가오고 있고 무게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세상의 축이 돌아갈 때가 왔다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길 바란다 하고 주인공은 정신을 잃습니다. 정신이 든 주인공은 조사단 쪽으로 돌아가는데 금빛의 여성이 개입하고 나서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되었기에 지금까지 모은 정보가 증발했음 패닉에 빠진 마티는 시온한테 공처럼 가지고 놀아진 주인공을 놀리고 사라 박사가 대신 사과합니다. 우선 조사단의 궁극적 목표는 리어소우로코 조사였기에 젠장 타령하라며 아만다 스키너를 통해 내부를 훑어본 결과 에녹, 노아, 아벨의 반응이 잡혔으나 시온의 반응은 전혀 젠장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일단 별숲측은 LXT의 집약체인 아크십을 확보하기로 했고 서브클라우드링 곳곳에서 이상공백이 발발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다 일단 니어 소울로크 아이들은 적개심이 없었기에 말로 타협할 계획이었어서 그 아이들을 먼지나게 뚜같은 주인공은 타협에걸림돌이될 것이기에 오늘부로 해고라 하여 휴가를 줍니다. 주인공은 케인바릴한테 가서 지금까지 일을 전부 이야기하고 케인바릴은 첫 패배를 위로하지만 눈빛의 여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소울어커마저 고전의 상대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을 추려보지만 또 다른 소울어커 중 베네리스는 남자인데다 유진은 갑옷 같은 걸 입을 성격이 아니고 오르카나 에스퍼가 루인까지 간다는 소식은 없었기에 일단 소울어커마다 존재하는 기록자가 금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쪽에 물어보라 권합니다. 세계가 붕괴될 수준의 사태가 아니면 개입을 하지 않는 기록자이혼은 흥미롭다는 말투로 궁금해하던 것들에 대해 전부 말해줍니다. 금빛의 갑옷을 두른 존재의 이름은 로스카 신이라는 것과 한없이 가까운 존재, 영혼으로 싸우는 자는 물론 이기의 힘을 구사하는 이들의 원천으로, 주인공이 미래의 거대한 힘을 지닌 톱니바퀴와 맞물려 자신이 계획한 시나리오를 이끌 정도의 힘을 기를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었지만, 아벨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외침이 계획을 비틀었고, 죽게 놔둘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난입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깨버렸고, 질서를 관장하는 로스카와 상반되는 존재, 호기심을 관장하는 켄트가 눈에 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어쨌건 먼 미래에 돌아가야 할 세계의 축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켄트는 약속의 파기에 따라 책을 열어 세계의 뒤틀림을 불러내어 세계가 다시 섞이기 시작했으며, 이유는 급박해지는 상황에 맞춰 켄트가 마련한 무대에 올라 힘을 길러야하므로, 우선 이상공백 사태를 해결할 것에 권합니다. 단독 행동권에 지닌 주인공은 처음으로 힘을 각성했던 로크타운, 그리고 슬픔을 치환해 새로운 힘을 깨우친 캔더스시티에서 이상공백을 조사하고, 이상공백이 발생한 지역의 정보를 토대로 큰 힘을 지닌 대상을 그들을 흉내낸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후 나머지 두 지역을 조사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상황은 7년 전에 한번 있었고 었 이상공백은 주변에 피해를 입히진 않지만 하늘로 에너지를 공급하여 금빛의 하늘이 펼쳐지게 되나 그때는 클라우드린 최강의 소울올코 테네브리스를 필두로 한 특수인원을 파견한 해결하다 듣습니다. 이후는 이상공백은 단순 쩌리일 뿐이라 그저 주변의 강대한 역사를 흉내낼 뿐이고 대부분의 에너지는 하늘로 올라가 금빛의 하늘을 으키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과거 강대했던 두 존재가 격돌하여 생성된 이레귤러로 정체성이 없기에 역사에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존재들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보고받은 별진리그 본부는 내부에서도 로드의 차기 후보 테네브리스의 재림이라고 불리는 주인공한테 해결하라 지시하는데 토르는 이렇게만 계속하면 힘이 생길 것이고 힘은 힘을 부르니 언젠간 힘 있는 자들이 다가올 것이며 아군으로 받아들일지 적군으로 받아들일지 정의할 것이라는 충고와 함께 일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육구역으로 가라하고 배실을 배신한 해결자 집단 부커스 핸드와 함께 아진을 타고서 눈비 산으로 올라갑니다. 골든 시타텔이라 명명된 곳에 도착한 주인공 일행은 주인공만 보내고 나머지는 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테네브리스 일행의 기록을 세니아가 전파하고서 이를 토대로 황금요새로 들어가 조사를 하지만 적당히 좁혀서 재어버렸던 이전과는 달리 주인공은 이클리브리엄 세력을 말 그대로 소멸시켜버리고 이에 당황한 로스카는 급히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주인공과 마주칩니다. 이전 일이 떠오른 주인공은 사색이 되었으나 로스카는 이내 말없이 사라지고 포커스엔드는 급히 요새에서 나온 주인공 표정이 말이 아니라며 일단 해결되었으니 싫어하지만 이오가 조용히 주인공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오는 로스카와 켄토르의 세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주인공한테 곧이어 나타날 또 다른 강적을 마음속으로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거대한 아기의 눈을 떠니 이오가 빤히 쳐다보, 쳐다보고 있었고 시온보다 강한 적이지만, 슬프디 슬픈 톱니바퀴의 굴레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 가야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이호의 안내에 따라 육교역의 공백의 비늘를 파괴하고 홀로 마다이를 떨어 들어가나 최초의 소로오크 로드조차도 죽일 수 없었던 더싱이었기에, 주인공 또한 뚝갑해서 내쫓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호는 이제 세계의 뒤디림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었다면 추후 나타날 더 강한 적을 대비하라며 조용히 사라집니다. 드레이스 스티에서 주인공을 애타게 찾던 세니아는 10년도 전에 로드를 필두로 해서 별습의 총력을 가해 간신히 막았던 버싱을 혼자서 막았다는 것을 듣고 줄도할 뻔하지만 버싱의 봉인이 풀렸다는 것이 명백했기에 이번에는 주인공을 필두로 하여 총력을 가해 방벽으로라도 막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계의 뒤틀림은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이상공백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소울존크는육구역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배시들은 평화주의자로도 된듯 잠잠해졌습니다. 세니아는 배시들이 잠잠해진 것에 대해 인류보다 더 좋은 적수가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대피한 것이라 추측하나 앞선 두 사건과는 달리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에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에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판단하여 주인공은 육구역으로 토오르는 배시의 본거지로 발길을 옮깁니다. 육구역에서 소울정커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핑따다 빅터한테 가니 빅터는 수홀에너즈 시약을 떨어뜨려 소울정커의 파편이이용 되는 시간을 책정해보려는데 시약은 순식간에 증발했고 이는 소울에너지를 압도하는 박큐베인이든가 아니면 소울에너지의 상징이 무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후자라면 대자이 에너지에 의한 소울에너지에 대응되는 힘이 새로 나왔다는 것이므로 그리 좋지 않은 소식이었기에 우선 비밀로 하고서 그레이스로 복귀하라 말합니다. 배시를 만나러 갔던 토오르는 그레이스 주변 어디에서도 배시들을 찾을 수 없었다 말하며 그 에피드 플레인마저 몸을 살이 정도라면 이건 종말의 전조라 직감하고서 본부에 보고하고 대비를 하겠다 합니다. 이윽고 이호가 주인공을 급히 부르고 지금까지의 사건의 전말을 알려줍니다. 로스카한테 주인공은 계획에 있어 중요한 톱니바퀴였기에 시원한테 죽게 둘수 없어 직접 개입하게 되었지만 켄트는 이를 예상하고 이를 벌렸던 것이었고 개입에 대한 약속의 깨짐을 빌미삼아 본인도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켄트는 공백의 도서관에서 어떠한 책을 펼쳤고 책은 인가요를 따르고자 본래 죽을 운명이었던 주인공을 죽이려 하여 이상공백으로부터 시작하는 세계의 뒤틀림을 불러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뒤틀림은 켄트의 예상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마저 뒤틀어 버렸고, 과거가 이 세계에 드러나 공백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잠든 존재가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울전크의 시작이라 할수 있는 더프라이머, 과거 로스카와 켄트가 격돌하여 만들어진 균형이 억제하고 있던 존재로, 케네브리스 때와는 달리 주인공은 균형을 소멸시켜버렸기에, 더프라이머리 시공간에 넘어 현세의 발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류의 힘으로 도무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가만두다간 세계 자체가 붕괴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신의 한없이 가까운 존재들 혹은 이오 자신이 나서야 했지만 그럴 경우 이오는 더이상 제3자가 되지 못하고 루스카와 켄트도 이오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최악의 사태는 면하기 위해 주인공의 뒤에 서서 섭정을 하기로 하고 일단 이오는 균형의 힘에는 더프라이머를 상반되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니 그 잔재로 무기를 강화시켜보라 조언을 한뒤 주인공은 이를 이용해 더프라이머리라는 세계의 종말을 막아냈는데 성공합니다. 과거의 더프라이머리 제거됨에 따라 인과관계가 역으로 끊어져 버렸고 더프라이머를 억제하기 위해 존재했던 골든시타들이 사라졌으며 골든시타들의 에너지를 공급하던 이성공백 또한 소멸하게 되어 세계를 부수려던 세계의 뒤틀림은 결국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은 심판자라의 역할을 수행하여 어긋나져가던 세계를 되돌리는데 성공했고 이는 로스카가 계획했던 소울오코르의첫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레이스시티로 돌아오자 세니아는 이성공백이 싸그리 사라졌다면서 무슨 짓을 하고 온구냐 주궁하고 주인공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어물쩡거리다가 토우르와 하이프가 대신 막아서 줍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어찌어찌 넘어가는 줄 알고 자리를 뜨는데 사실 변습리그 또한 현 이등력자 중정말 자체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주인공뿐이라는 걸 눈치챘었고 때마쳐 사라진 뒤 일이 끝나면 귀신같이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구세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선악은 없기에 언제나 아군일 수는 없어 자신들의 곁에 서줄 수 있도록 연기를 했던 것이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재앙이 도래할테니 주인공의 힘은 필수불가결하여 도움을 얻기 위한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로스카의 강림으로부터 소울오커스 기간 근본설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전에도 언급했듯 소울워커의 심 컨셉은 힌두교 기반이기는 하나 힌두교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밀면 억지를 연결시키지 않는 이상 뭐 하나 자연스러 맞는 요소가 없어서 같이 생각하긴 힘듭니다. 더군다나 오픈 초창기때 보인 세계관 설정을 보면 게슈타이트 붕괴 현상이 일어나버리기에 이런 작같은거다 집어치워버리고 나름의 해석으로 보이고자 합니다. 우선 맨 처음 봐야할 것이 이전 기사에서 프로토타입을 포기했던 이유는 상상도 못할 수준의 리소스가 필요했다는 것이었으나 궁극적으로는 프로토타입을 포기한 건 아니고 지향점으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프로토타입의 세계관을 보면 공백으로 무너져버린 세계에서 사건이 기록된 메이지를 탐험하여 담겨져 있던 사건의 해결하여 도시를 복구시키는 것이 소울워크의 근본 목표입니다. 이는 현 시대의 매체들을 접하셨다면 어디서 많이 본 설정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프롤로그에서 로스카가 말했던 어긋난 세계를 되돌리 힘을 지닌 심판자라는 말로 보아 로스카가 계획한 소울워커의 본 목적은 붕괴된 세계의 근원을 제거하여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것으로 주인공은 세계의 뒤틀림으로 인한 2.900 사건의 그던이더 프라이머를 제거함으로 붕괴되어가는 세계를 되돌리는 소울워커의 첫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고 강제로 돌아가는 세계의 축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되돌려놓는 과정으로 힘을 충분히 기른 주인공은 로스카가 짜놓은 시나리오의 주역이 되었 으나 시온전에서 로스카가 진정한 박성기 때가 곧올 것이라 말하고, 이후는 주인공과 맞물리기를 또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를 예견했으며, 파이프가 걱정하는 수많은 재앙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네드컴퍼니는 코드네임 퀸을 확보하려함과 동시에, 니어 소울워커의 열쇠 또한 쥐고 있었고, 세계의 종말이 임박해 몸을 사렸을 뿐인 레피드 플레인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바퀸 파나틱스, 5년 전의 사건으로 종족을 감추었을 뿐인 행방불명된 소울워커들, 오직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대시실을 하고 있으며 주인공을 보고 드디어 찾았다 환호하는 에베가 의도인지 아닌진 모르겠으나 주인공한테 성장할 무대를 마련해준 켄트 등 아직 풀리지 않는 일들도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빌드업 현 설정들은 현스토리 작가가 족가! 하면서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렸기에 앞으로 만나게 될 일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설정들이 아깝다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없다 판단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떡밥들을 토대로 어젯밤에 모닝떡... 싸면서 구상했던 프라이머 이후의 시나리오를 팬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